지금부터 음, 목조 주택 지붕 웨이스비를 음,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방수포를 깔고 그 다음에 음, 물공기를 설치하고 아스팔트 싱글을 어, 까는 순서를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B를 깔때는 이쪽에 보면 지붕널과 지붕널과 그 다음에 OSB가 여기가 서라가딱 맞아 버리면은 안돼요 그래서 설아를 맞추지 말고 설아를 맞추지 말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OSB를 약간 위로 올려주고 그래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물 끊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갖다 습니다 OSB가 이렇게 설치가 되거나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전용못을 이렇게 생긴 전용못을 가지고 전용못을 저녁,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수포, 방수포를, 여기 보면은 이면에 스티커처럼 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수포를 OSB에다 붙이고, 여기다 까는 것이 아니고, OSB 위에다가, OSB 위에다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먼 머리가, 못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이 못을 보면은, 을 보면은, 다른 못과 다르게, 이모세가또 이렇게 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못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지붕에 박혀가지고, 바람의 미에서 빠지지 마라. 라는 의미에서 여기가 모세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우렇투절한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이걸 박으면 잘안 들어갑니다 이거게사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못의 머리를 보면은, 보면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하게이렇있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꿈기를 설치를 하면은, 물꿈기는 보면은요, 물꿈기는 보면은 밑에가, 밑에가 약간 턱이 되어 있어요. 턱이 되어 있는 것은, 턱이 되는 물이 흘러가지고 바로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물꿈기가 설치가 되면은, 물꿈기가 설치가 되면은, 이 방수포에, 방수포에 이면을 까가지고, 이 면을 까가지고 이 OSB에다가 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물꿈기 썰어 하고 물기 하고 이렇게 맞춰 가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걸 까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여기에서, 어,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아스파트 싱글이, 아스파트 싱글이 이와 같이 설치가 되면은, 이와 같 설치가 되면은, 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스파트 싱돌이 반대로 이렇게 무늬를 살려서, 무늬를 살려서 이렇게 설치가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멀리서 보면 이거 입으로 보이겠죠. 또 여기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을 박을 때도, 아무데나 박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싱글이 올라오는 부분, 여기다가 박아야 돼. 튀어나온 여기다 박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수포를 대고, 방수포를 고정하기 전에, 아스팔트 싱글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위치에서, 어디에다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걸 보시고, 먼저, 그 다음에, 이리 갔다가, 고정을 해야 된다.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여기서 보신 것같아 아스팔트 싱글은 어때요? 이렇게 일단 잡히면은, 요 홈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웃음> 여기서 못이 바뀌는 부분은 이부분이 돼요. 이부분이 되겠어요. 이 붐이. 그 다음에, 얘가, 덮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웃음> 요 밑에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못 박는 부분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주는데, 아스팔트 싱글도 뒤에 보면 스티커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스팔트 싱글끼리 붙을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강력한 이 아스팔트가 뒤에, 네. 접착력이 강하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방수포를, 어, 겨울에는, 물론, 그 토치 램프라든가, 이런 불을 이용해가지고, 아스팔트를 녹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갈고 해가지고, 붙여게 되면 쫙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고 나면은, 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 싱글을 부착을 하면서 싱글에다가 싱글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잡아가지고 위치를 잡아가지고 요 위치면은 요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에다 고정을 하고 또 여기는 여기에다 고정을 하고 이런식으로 고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진 부분 계곡 부분의 밑에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입체적으로 선이 하나 있어요. 검은 선이. 검은 선까지가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와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멀리서 보면은 이것이 입체로 보여요. 그래서 얘를 태보질 않아도 여기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주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박고 다시 이것이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겹치고 나가면은 겹쳐 나갈 때마다 겹쳐 나갈 때마다 그 부분에다가 못을 예, 박아 박으면서 나간다. 물론 요 뒤에 스티커를 따가지고 붙여 나가면서 나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이와 같은 모양을 살려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이상으로